안녕하세요. 이제 올해부터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에드입니다. 이제 제가 중국으로 와서 LPL을 뛰게 된다니까 좀 한국에서 보지 못한다는 거에 아쉬워하시는 많은 팬분들이 있으셨는데 저도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제 제가 좀더 활약을 하기 위해서 LPL을 선택한 것이고 그렇게 이제 제가 좀더 중국에서 활약하는, 활약하고 잘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이제 영상으로라도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쿠로이사입니다 어, 이렇게 한국에서 중국에 오게 될줄 몰랐는데 중국에 와서 일단 되게 마음 편하게 생활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많은 팬분들이 아직까지도 사랑해 주시는데 되게 항상 관심 감사합니다 어, 일단 저도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일단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항상 저는 탑복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인 것도 알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탑복이 많은 것 같아요. 어, 저는 이제 좀 예전부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나 착한 사람들이 많,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좋은 분들이랑 착한 분들이 많아서 되게 좋고 서영이 형도 이제 첫 봤을 때 이미지가 이제 좋고 착한 형 같은 이미지여서. 되게 좋았습니다. 알고 있는 중국어요? 응. <웃음> <질러도 돼. 웃음> 뭐가 있을까요? <웃음> 간호 간호 워커 위에 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 나봐 나봐 탑 다이브 댐 이런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소개를 하자면 뭐 다자하 워스 필지 중단크로 워시완 어, 중국 이런 요 정도. <웃음> 워시야 블루 아워시야란과이디에뭐 이런거 저번에 한국 갔을 때도 제가 가서 밥을 사줬어요 친구들한테 근데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지금도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냥 뭐 서로 시즌 잘 끝내서 4월달에 만나서 또 같이 밥 먹고 놀기로 했는데 음, 지금 좀 힘들텐데 뭐 아프리카에서 안 힘들었던 적이 있나? 열심히 하고 시즌 잘해서 프로권 안은 들자. 파이팅! 하, 우리 연성최 감독님 많이 힘들어하시던데? <웃음> 힘내시고 저희가 음 4월달에 한번 뵈요. 밥 같이 먹어요. 아 종이기를 계속 봤는데 이게 종훈이에서 협규로 갈아타더니 이게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협규 꿀좀 많이 빨고 있던데, 협규가 좀 많이 잘하긴한것 같아요. 그래서 협규 꿀좀 그만 빨았으면 좋겠어. <웃음> 저희 BLG는 음, 일단 분위기가 되게 좋은 팀이에요. 한국에서 분위기 제, 되게 좋은 팀 하, 생각하면은. 타이거즈가 생각나잖아요. 저는 지금 중국에 있는데 중국에서 분위기 좋은 팀이라고 생각하면 e r t i g g e r Tiger, Tiger, Tiger, Tiger, Tiger, Tiger, Tiger, Tiger, t g e r Tiger, Tiger, Tiger, Tiger, t g e r t i 경기들이나 영상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제 도요티비나 다른, 다른 유명한 이제 중국 방송 채널보다는 저희 비리비리 한번 더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일단 최, 최고 목표는 3이라 생각하고요 조금 낮더라도 6이나 5위 아니면 그 주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장 현재 목표는 프롭관 안에 들고 리프트라이버즈에 갈수 있는 4등 안에 드는 걸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결승전을 가고 싶어요 어, 한국 팬분들 지금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중국에서도 열심히 해서 중국어 잘 배워서 성적도 잘 내고 돌아갈 테니까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한번 밥이랑 술 사서 한. 파티 한번 열었으면 좋겠어요. <웃음> 어, 중국에 이제 제가 간다고 했을 때 많이 걱정들 해 주셨고 이제 우려도 해 주셨는데 생각한 것 생각하신 것들보다 이제 잘 적응하는 것 같고 꽤살 만해서 전 이제 연습만 더 해서 이제 상황 폼을 좀더 끌어올리면 더 많은 게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걱정해 주신 거 감사하고 제가 이제 앞으로 더 LP에서 좋은 모습 보여 드릴 테니까 많이 받으세요 어... 다윤이가... 다윤아 너좀 많이 힘든 거 같은 게 다윤이가 원래 전화 같은 거잘안 하는데 요번에 전화가 와서 한 30분 통화를 했는데 많이 힘든 거 같더라고 <웃음> 좀더 좀만 더 힘내고 아프리카 스타일 아니까 음, 좀만 더 열심히 하면은 프로권 안에 들수 있을 거 같아 좀만 더 힘내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복날이 올 거야. 파이팅.